오늘 우리가 성김대분의 안내를 할수님께게 기념의 신심미사를 드리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에, 우리가 신심미사 이전까지만 해도 작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축계미사를 지냈는데 2015년도에 지금 새기사규범 나오기 바로 전에 제가 주교회의 전예위원장으로 어, 그때 우리 주변님들이모마하셨을때 경신성사성에 들어가서 이마지막으 조율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걸 왜대축기구에서 하냐고, 그래서 아니, 학교에서는 중요한 미사를 해드리 그분들이 막 무슨 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깜빡했어요 이거를. 우리도 대축일 미사로 보편전례력에 등급을 매기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대축일이라는 건보편전례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대축일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교황청에서만 보편전례력을 네, 전하는 것이고, 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전례력의 보통 등급에서는 기념일을 똑같이 나누고, 대신에 주교회의에서 신신미사라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신신미사라 해서 아주 부작용하게 구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저도 그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그게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각 지역 교회에서 아주 그 지역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전제는 보편 전례력에 늦지 않고 신신미사 1등급으로 하면 신신미사 1등급으로 하게 되면 그 지역 교회에서는 거의 대충이급으로 미사를 진행되도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신미사 1등급이 돼서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미사를 그냥... 뭐, 특별히 하지도 않을 수 있고, 관련되는 분들은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충 일부으로한는미사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 오셔서, 어, 여기, 복지 앞으로 올려주시는 그 날도,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로는 이두 날을 교황 주교회에서 정한 신신 미사시 1등급의 그 미사일을 도입는 그런 날입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신 이신?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리고 2021년 내년도 유네스코 선정 올해의 몰로 선정된 거 아시죠? 그렇죠? 이건 뭐 사실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이 이 유네스코에서 올해의 몰을로 선정한 것은 신앙 종교이런걸 떠나서 그 사람의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눈여겨보고 보고 받을 만하다 아, 뭐 그렇게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김대본 신부님은 오래 살면서 아주 빛나는 뭘하를 보이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정이 된 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한, 인, 한 사람이, 한 인간이 거기에 자기의 모든 신념을 투여했던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금이 될수 있다라고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선정한 것이기 것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네스코 올해의 선정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모범고 우리가 잘 내년도 1년도 지금 계획을 여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적 신앙, 또는 신앙을 떠아서 김대건, 유네스이대지은올해이 일부로 저이 김대건 이 신부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좋은 그, 김대건 신부님을 아기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대략 잘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김대건 신부님의 이 추기를, 이 신심이사를 보내면서 그 신부님의 일생을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개설고면 좋겠습니다. 이, 이, 김대건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이 충남 동진군 문강면 송산리 솔매마을에서 태어나셨고 어, 우리 교구에서 몇십 년 전에 솔매 네, 성질을 우리와 같이 가꿨죠. 아버지 김재준이다시오 어머니 고우슬라 고우술라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대발 신민님의대한아명은최고 이름은 지식이라 했고 그야말로 열심히 두교의 집안이었죠 김대발 신민님의 증조부, 김진우, 김진우, 비우 이 아버지도 순교로 신앙을 증거한 그런 시반입니다. 신앙 깊은 순교자의 시안에서성장한김대은신부님이기 뭐 당연히 그 상황을 받고그 부모님, 할아버지, 부모님의그렇받고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이 뭐 어릴 때부터 가슴에 가득했었죠. 그 다음 16살 때 1836년 오방신부님에 비해서 최양호 토마스 최광재 프란체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마칸,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세 중에 좀 불행하게도 최프란체스코가 병사그 그 뭐, 지역의 여러 가지 병사들에 걸려서 병사를해서두 신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 김대건신문님을 특별히 최양옥 신문님은 핑비를 많이 쓰셨는데 그라치나고려보고자 정말로 보냈어요. 저도 어학은 어학은 쉽게 잘 배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금은 교육 시스템이 잘돼 있는 이 시스템에서 제가 열심히 몇년 동안 해도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저뭐 이건 좀나 도저히 했다그 수준의 그 어려운 방했에서조선시대에 그 중국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반란 일어나면 쫓겨도 다른 데는 막그 와중에 지금 대냥몇년동 아무리 수을하면도저히 어, 라틴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쓸 수가 있지. 단순히 그냥 라틴어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쓰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는 것처럼 머리가 좋아서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면한달 내내, 휴게서한달 내내, 놀다가, 전한달 동안, 하자공부기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승의 소리도 우리가 전남, 제가 제 guessing, y 정말, 시험 전, 날 제가 j a 표현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그런 분들이 다달 단위 표현할 때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도 그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파리 해방 선교서 저희 그 조선 이 교구를 담당해서 네. 선교를 어, 위해서 뭐 주교님 신부님들을 우리나라에 들여보내려고 했는데 이 쇄국 정책을 잘 들어올 수 없을 때에 그 프랑스에서 와서 이 조약을 맺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 아시,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루이 필리버왕이 세실 제복을 보내서 한대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하고 해보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이 세실 제복의 통역관을 통역관의 자리로 이제 들어오려고 그렇게까지 더 하고 그 뒤에 몇번 조선에 들어오려고 김대현 선생님이 친구님 되기 전에 그런 노력을 몇 차례해서 해서 나중에 네, 번째, 네 번째에 그러니까 입국 시도를 하다가 아, 다시 돌아가고,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자고, 다시 들어오고 사제가 되기 전에 그 여러 번의입으시을 합니다. 저는 김대문 신부님의 일생을 보면서 이이 그러니까 정도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줘요. 신부님이 사제로 양성을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든 신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신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중간에도, 중간에도 지금 박해가 있는 그 조선에 들어와서 신부 되기 전에도 숭교 할수 있으면 숭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인으로 살았던 분. 나는 그 신부가 되고 말겠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 정말로 신앙인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분이구나 하는 그 감동을 정말 많이 저도 받았습니다. 결국 여러 번 신부를 하고, 이쁘고 싶어 하다가 잘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1804, 1800에 다시 돌아가면 공부도 하고 들어오려고 시도하다가 국경에 다시 돌아가고 어쨌든 서울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감정도 또뭐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 입국시도 또 다시 돌아가고, 또 공부하고, 이걸 반복을 하다가 1844년, 23살 때입니다. 신부님이 이 페레올 주교님으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다시 입국을 시도, 시도해서 시도이 고주교님과 이 국경까지 왔었는데 그때 들어오길 상황이 너무나 어워서 다시 또 중국으로 다시 이제 못들어 갔죠. 그리고 그의 8월 1 10, 7일날 그 김가강, 금가강 성당 이라는 데서 페레올 주교님 직전으로 사제품을 받고 조선교회의 첫 사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8월 17일 날 사제사품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 뒤 8월 24일 이 상하이에서 3 0리 정도 떨어진 횡당 이런 신학교 성당에서 답을 양당을 주교님, 그러니까 천미사에 이첫 미사에 김대건 신부님이 첫 미사를 할때이 다볼리 안드니오 신부님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경목은 우리 승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다볼리 안드니오 주객님 옆에서 복사를 써줘요. 그렇게 첫 미사를 지, 직접 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같은 날 31일 날 그러니까 1845년 이 고주경님 다볼리 안드니오 신부님을 모시고 라사엘 호배그 배를 타고 이제 조선 이물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아시지만 상해를 출발해서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착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1845년 10월 12일에 강령 부근의 황산포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 기념하여 세운 성당이 이제 나바의 성당입니다. 뭐 정확하게 어디로? 김대변 신부님의 발을 딱 들인 대어디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바로 황산포 그러니까 황산포 구조로 들어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들위 해서 그 기념 상담을 세우고 교 회가 김대변 신부님의 이그딱 당시에 들어왔던 일을 기억하는 그 장소로 나바이 상담을 그렇게 기념을 했습,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신부님은 선교 활동에 힘쓴는 한편 만주에서 기다리는 메스트로 이 신부님 이 분들 다 감염 문제로 다 숨겨주시면 되죠. 이걸 입국시키려고 했었지만 이, 이 모든 곳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다른 분들을, 성교 한패를 하면서도, 다른 신부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던 이 과정에서, 백령도 부분으로 갔다가, 1846년 6월 5일 날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제가 돼서, 어, 사제로서 활동하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어릴 때에, 10대 중반에 어릴 때 뽑혀서 중국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도, 뭐 거기서도 도저히 하루 편하게 살다도 없이 이 그런 환경에서도 정말 엄청난 집중과 사제가 되기 위한 그 공부에 열심히 했고 그중간에 신고가 되기 전에도 조선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하시더 했고 말이 그렇지않았는데 거기서 이만주를 걸어서 조선으을 들어온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들어가서 사자가 되기 전에도 순교할 수는 순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몇 번의 시도를 했던 그그 그 일들 그리고 사자가 돼서 조선에 들어와서도 한편으로 순교하면서도 또 다른 시민들 모시 모시는 그 활동을 하던 그 짧은 시간그 그 시간을 지나면서 김대신 시민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된 김시문님이 이 황해강사 김정집이라는 사람의 신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조선에서 출생하여 마카오에서 공부,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평에도 감사는 왕의 이 사실을 보고 있는데 당시치는 이제 바뀌시되니까 이건 매우 중개한 사안이라고 하고 이제 조정에서 중심이 <웃음> 열고 서울 포청으로 김대건 신부님을 약속했죠.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하고 일부 관리들이 김대건 신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 사람이. 그 똑똑한 거나 박식하고 똑똑하고, 그 정말 하그 사람의 그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 이, 조선을 위해서 쓰면 큰일 날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배교를 해서 우리, 자 사람은 우리 일군을 쓰자. 그렇게 이 조정해서 돼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김대형 선생님한테 배교를, 그들 말하자면. 이제 권하는 거죠. 어떻게 살든 그걸 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김신문 님이 그 사람들에게 자꾸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뭐 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1846년 9월 16일에 그남토터에서 국무, 국무 그 군무, 군무 표수역을 받고 이제 선결를 하셨죠. 이때 김신문 님의 나이가 우리나라 2 6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 7월 5일, 비호 11세 교황님께서 1 5억을 해주셨고, 1984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바오회이스 교황님께서 어, 103인, 2여 성인들을 시성하셨습니다. 이 등대문 스님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그분이 했던, 걸었던 길들, 했던 그을 보면 정말 사재로 불린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그 감동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원 신부님을 사재로 양성해준 스승님이라고 볼수 있는 그 양성자 그 사재들과 조선 신자들에게 보낸 서한 19통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또 당시 함께 있었던 페레오 주교님과또 양성자의 신부님들이 김대문 신부님에 대해서 썼던 증언 자료죠. 그 자료들이 10억 대의 자료로 다 열려져 있는데 이 자료들 그리고 함께 당시 함께 생활 생활했던 주변에 있던 그 순교자들이 김대문 신부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언을 한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김대문 신부님이 어떻게 사셨나 저희들이 잘 알고 김대문 신부님에 대한 모든 오늘날 남아 있는. 김대만 신부님 소개하는 글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글들도 오, 오, 김대만 신부님이 사졌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만 신부님은 순교자 집안에서 탄생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순교 정신으로 유학을 하면서 사제 소품을 받기 전에도 저번에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조선에 들어와서 사제 이전에 한 신앙인으로 그 선교하고 선교를 하다 어, 순교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영광이라 생각하고 정말 모이고한 마음으로 사셨던 그런 분이시고 음, 어, 그러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김대근 신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사역을 좀 보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1 2년째신학교수신부양성자였는데그 때에 신학생들의 양성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부제가 돼서 사제가 사제들 나가기 전에 제가 당당한그 영성 지도를 제가 맡은 그 부제님들한테 마지막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제가 불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사제는 정말 사제직에 정말 열성을 다해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거. 천주교 신자라고 믿지 말까요? 그리스교 그 신자로서 신앙이 나는 내 사제보다도 더 중요해. 나는 그리스교 그 신자다. 신자로서 내 평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마음을 절대 믿지 말라고 바로 신의 진단으로 그, 늘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김대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 영감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시기, 이런 시기였기 이런 시기 때문에 김대문 신문님과 그 당시의 선교자들을 보면 특히 김대문 신문님의 글들을 보면 아주 뚜렷한 것이 뭐냐 면 하루도 안전할 날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이아무안 부담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하루도 정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그분이 맡길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첫째는 하느님 자비에 맡기는 것두 번째로 바로 성모님의 보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우리, 우리가 지금도 늘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거기에 정말 험을 쏟아서 그두 가지에 예, 맡기고 있는, 살았던 것을 동문화 들드실수가 있습니다 신학생 또부제 이런 신문으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하고 그 국경에서 그럴 때 국경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편지에 보면 하느님의 자리에 의지하고 복되신 동정 성부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는다는 아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면서 이길에 간다. 이런 글을 남기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거 가는 길에 정말 소소한 조그만한 그 필수품 조그만한 모든 하나만 얻어도 뭐라고 뭐, 김동의 성님이 그랬었냐면, 하느님과 동정성모님을보호하시으로이몇 가지 물건을 마련하고, 그 작은 거에까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과 구호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살아가는 길에서 얻어지는 조그마한 물증, 하나까지도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성모님의보호하시으로이 보호, 물건을 참 감사하게 마련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득 찼다. 사실은, 우리 모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모아두고 이렇게 아주시고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 또는 좋은 점고통스러운것 많이 있지만 좋은 것과 함께 또 어려운 것까지도 어려운 것까지도 주님은 늘 여부를 지켜보시고 좋은 건 없지 않게 어려운 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은총으로 얻도록 그분은 하느님다 마련하고 입니다 좋은 것만이 우리의 은총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들도 그걸 지나면서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을 낳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그 아픈 것이 내 자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조을아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좋은 것대로,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것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으면 고통스러운 것도 우리에게 무충이게 됩니다. 늘 우리 모든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마음, 으로또 그런 신앙으로 그리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서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성경과 가야하시고 기도, 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터진 뒤에 제 북주기도가 뒷골이가 얼마나 길어졌는지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도해야 되는데 저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북주기도 오단 끝나고 나면 교황님을 위해서 교부장 주인님을 위해서, 교부 사제들을 위해서, 어, 수도자, 승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까지 이제 바친 다음에 주목, 주먹, 주목을 따로다 바치면,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고소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그나다 다, 다 터진 다음에, 그게 꼬리가 또잘 붙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가 까한 다음에, 사람을 다 다음에, 이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라고 주목을 이지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의 감독을 간절히 빌며 기도와 미사를 보호하는 이들을 위하여라고 주목형을 또 이제 바치고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 고통 이상으로 큰 은혜로, 은혜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고 주목형을 또 바치고 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위하여라고 해서 또 주목형을 또 바치고 제일 마지막에 는 저도 교에서또 바치고 하는데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이 술이 돌아가는 우주를 돌릴 수 있는 나까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정말로 이 세상에 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단순히 이 목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에 살도록 길을 인도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신 주님님 그리고 그 길을 도와주신 성모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정말 깊이 깊이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 그분들을 여러분들, 모시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을많이 하시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각목을 늘 누리는 그런 신자 되세요.